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밖에서... 표류해온 거라고? 이곳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낯선 신이 너희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야? 이방인... 너희의 여정은 여기까지... <놀람> 여기서 인간아이의 방전을 끊는다 아, 안돼. 이렇게 낯선 신이 오빠를 데려갔어 나도 신에 의해 원래 힘을 잃었고 그렇게 여러 세상을 넘나들었던 우리는 이곳에 묶이게 됐지 그게 대체 얼마 전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을 찾을 거야 깨어난 후 혼자 밖을 떠돌다가 두달전널 만난 거지 <웃음> 그땐 정말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으면 난 물속에서 익사했으려나 그러니까 열심히 가이드해줄게 출발할 때가 됐네, 가자 등반에서 올라가 봐 등반은 스태미나를 소모해 스태미나가다 떨어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 그럼 이제 목적지로 출발하는 거야 목적지는 바로 일곱 신상이야 이 세상에는 일곱 명의 신이 있어 네가 찾고 있는 신은 누구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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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헤엄쳐서 오면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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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드는 바람의 도시로 바람의 신을 모시고 있지. 넌신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 몬드상에서 신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게다가 몬드에는 아주 많은 의무시인이 있다고. 네 오빠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출발하자. 이 세계의 원소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어. 좋은 징조야. 네가 일곱 신상에서 얻은 바람 원수의 힘이야. 아 부럽다. 나도 이렇게 멋지게 싸우고 싶어. 우와, 저건 뭐지? 거대한 게 하늘을 날고 있어. 숲 깊숙한 곳으로 갔어. 조심해서 나아가자. 저길 봐, 저건! 겁낼것 없어. 안심해. 내가 돌아왔어. 드래곤과 대화하고 있어. 어? 누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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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불길한 느낌이 들어! 어? 이런 돌은 처음봐!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워! 하지만 위험한 건 확실해! 우선 보관해도 <웃음> 회수 완료! 얼른 여기를 떠나자! 저기 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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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정체불명의 여행자, 몬드에는 뭐하러 왔어? 아주 먼 여행 중에 오빠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난길동무야 함께 오빠를 찾고 있어 가족을 찾고 있구나 어... 아, 맞다! 내 임무를 해결하게 되면 너희를 도와 성 안에 벽보를 붙여줄게 근데 무슨 임무야? 아주 간단해! 좀있으 면, 알게 될 거야. 추추족놓치면안 <놀라> 돼. <놀라> 하! u 이레 u 하? Huh? Huh? Huh? Huh? Huh? Huh? Huh? 이번 임무는 바로 그들의 야영지를 처리하는 거야. I don't kno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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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지? 맛있는 냄새가 나 배가 불러야 모험도 할수 있는 거지 다음 요리는 뭘 만들지? 응? 너희도 모험가야? 우린 지나가던 여행자야 요리하려고? 여행자구나, 반가워 난 모험가 길드의 생존 전문가 린이라고 해 보다시피 지금은 요리 연구 중이야 배불리 먹고 길에 오르는 거야말로? 야외 생존의 첫 번째 수칙이지 먹는 거! 나도 먹는 거 좋아해 내 친구도 요리 꽤 잘해! 맞지? 맞지? 괜찮아, 네 솜씨 좀 보여줘봐 생존 전문가한테 직접 과외받을 기회는 흔치 않다고 버섯이랑 고기는 옆에 있는 나무통에 있으니까 버섯 닭꼬치를 한번 만들어봐 t e d o t h dog. d o d d o d o d o d 벌써 다 만든 거야? 음 냄새 좋은데?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음펌음그해음 음. 음, 그, <웃음> 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맛인데 뭐이 정도면 나름 합격? 에? 여행자가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한 거야. 이건 무효야. 못 잠재력은 충분하니까 좀더 연습하면 될 거야 네 가방에 식자재가 좀 있어 이 요리에 대한 보답으로 내게 줄게 어? 그걸 다 주면 넌 뭐로 요리하려고? 괜찮아! 야외에서 언제든지 식자재를 구할 수 있으니까 디어헌터 레스토랑에서도 식자재랑 요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시간 날때 가서 들러봐응 응! 알려줘서 고마... 어? <웃음> 이봐, 혼자 다 먹지 말고 내 거도 좀 남겨달라고. 내가 불러야 모험도 할수 있는 거지. 정식으로 소개할게. 여긴 바람과 민들레가 머무는 목가의 섬, 자유의 도시, 몬드야! 페보뉴스 기사단의 비호를 받는 여행자여, 몬드성에 온걸 환영해! 이제 밖에서 노숙하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기운이 없어 보여. 최근 도시 전체가 풍마룡 때문에 고민이라 그래. 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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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건 작은 페이몬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 그래 대신 저녁에 몬드의 전통요리인 허니 캐럿그리를 대접할게 허니 캐럿그리 이제 날 따라와, 높은 곳으로 가야 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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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드의 시민들도 즐겨 사용하지 한시라도 빨리 좋은 점을 느껴보라고 널 여기로 불렀어 엄청 강추하는 분위기인데? 바람은 몬드의 소울이니까 이제 바람의 날개의 성능을 확인해봐 사용법이 쉽긴 해도 반드시 내 지시를 따라야 해 지금 왜 네가 추락하지 않도록, 내가 천년의 바람을 빌려줬어 자, 상상하는 거야 넌이 바람을 하나로 모아, 먹구름을 뚫고 나갈 수 있어 이 목소리는 누구지? 드래곤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넌 우리의 친구일까 아니면 새로운 폭풍일까